안녕하세요 독일 라이프스타일의 저는 디스맨 입니다 오늘은 저와 제 와이프가 코로나 백신 맞으러 왔어요 어, 어제 우리는 언제쯤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 기다리다 기다리다 하우스 닥터에게 연락을 해,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우스 닥터가 하는 말이 너희가 백신을 맞겠다고 병원에 의사 표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여태까지 병원에서 연락을 안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길래 그러면 언제쯤 내가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예약을 잡아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 그럼 내일 와. 내일 오면 너희 백신을 맞을 수 있어. 그래서 어, 처음에는 백신 그 예약을 하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줄 알았더니 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오늘 오라고 내일 오라고 하니까 오늘 오게 됐는데 어,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독일에, 뭐, 화이자를 맞네, 모더나를 맞네, 막, <웃음>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한국 뉴스나 뭐 이런 걸 보면. 근데, 어, 제가 물어봤어요. 저도 궁금하니까. 나는 그럼 무엇을, 어떤 백신을 맞냐? 화이자를 맞냐? 모더나를 맞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냐? 그랬더니, 너희들은 그 60세 미만이기 때문에 화이자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 저와 제 아내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 만 14세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햇센주에서 독일에 각 주가 있는데 어, 저희가 사는 데는 햇센주인데햇센주에서 아이들이 6월 30일부터 6월 말부터 7월 16일 이전까지 일단 방학 전에 백신을 1, 2차를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어, 6월 말부터 7월 16일 이전에 1차 접종을 맞는다고 어, 그 통지가 왔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아이도 어, 6월 말에는 백신을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학교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지가 와서 어, 어제는 뭐 이래저래 하면서 좀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하루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어, 처음에는 맞네 못 맞네 하다가 맞게 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덜 불안할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독일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휴가철에는 휴가를 가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 전에 어, 1, 2차 백신 접종을 다 마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들까지 백신을 맞춰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가 병원에 가서 이따 병원에 가서 또 여러분께 화면을 열어서 정보를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Good o r i n g Zo, i a c t e r i n genau. 네. o n s n m a r e i n dank e Dank Haben Sie Impfausweis dabei, Herr k i m Nein. Hat er keinen? Keine. Nein. Können Sie rausnehmen, Herr Tim? i c o p f nicht e h ein, also alle mal nicken, dass Sie einverstanden sind, dass Sie hier g e e n t a l t e n wollen und dass Sie damit bereit sind. Alle, ja wunderbar. Mhm. Das war a l e i c h t o 잠시 전 제가 백신을 맞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백신 카드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한 번만 더 맞으면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고 유럽 내에서 미국에서 여행을 할수 있는 패스카드로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 맞았습니다. 이제 어떤 증상이 나에게 나타날지 한번더 리뷰를 남겨서 그 다음에 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 가는지 아시겠어요 코로나 예방주사 맞은 기념으로 저희 와이프와 아이에게 짜장면을 사주러 가고 있어요 여기는 오토바이 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사 먹으러 가야 돼요 배달을 직접 한, 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 10%를 할인을 해줘요 제가 오늘 가는 곳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제일 유명한 중국집이에요 에이, 중국집 이름은 말해도 되나? 하여튼 중하루라고 있는데 이 양반이 카나다에 살던 분인데 어, 프랑크푸르트에 와서 중국집을 아주 멋들어지게 체했어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중국집으로 아주 유명해요. 최고예요. 그 간짜장, 뭐 짜장 볶음밥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요리를 참 많이 취급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프랑크푸르트 오실 일 있으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중국집 중화로에 왔습니다. 자, 보시죠. 중국집 같은 분위기는 하나도 안 나죠. 여기가 아마 옛날에 공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프랑크푸르트 최고의 맛집을 만들어 놓은 거죠. 좀 있으면 그 저희 아이와 와이프의 짜장면이 내려올 곳이에요. 갖고 오셨나요? 네, 예, 갖고 왔어요. 네. 여기는 중국집 배달을 이렇게요. 자, 이제부터 불기 전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멋지죠? 중화로에서 사가지고 온 프랑크푸르트 최고의 맛집 중화로에서 사가온 짜장면 간짜장입니다. 맛은 맛있잖아 원래. 음.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방접종을 하고 온지딱 10시간이 돼서 리뷰를 올립니다 어, 저희는 그 뉴스나 이런데서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얻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정보를 접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어, 그리고 그 병원에서 실내에서 저희가 모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테라스로 나가서 한 30여분이 예방접종을 함께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저희 하우스 닥터가 들어와서 예방접종에 대한 부작용, 뭐 대처사항, 그리고 동의 이런 거를 함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음, 미열이 날수 있고 주사 맞은 곳에 근육통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열이 2, 3일 지속되면 병원에 연락을 해서 꼭 치료를 받아야 한다. 뭐 크게 그런 상황이었고 음 병원에서 그 주사실에 들어가서 주사를 맞을 때는 어 저희가 화이자를 맞았는데 비욘텍이라 독일에서는 바이온텍이라 그래요 미국에서는 화이자라 고하고 한국에서도 화이자라 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바이온텍이라고 아주 의사선생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행운을 얻었다 그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인풍북을 저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인풍북은 예방접종을 한 거를 기록하는 기록지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 자유롭게 이제 앞으로 여행을 할수 있는 카드예요 독일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맞는 예방접종을 저런 식으로 기록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신생아가 태어나서 그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주사 맞은 거를 이렇게 학교에다 내듯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방 접종을 받고 제가 또 몸으로 느낀 거는 예방 접종을 하는 순간 주사액이 들어와서 약간 이 제가 좀 예민한 편인데 후두부가 약간 얼얼한, 아 내가 알코올 성분을 맞았다 그런 정도의 어 느낌이 있었고 미열이나 근육통은 없었어요. 그에 비해서 제 와이프는 주사 맞은 쪽에 어깨 근육통이 살짝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10시간이 지났는데 어 미열이라든가 근육통이 심하게 온다든가 뭐 다른 증상이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행히 예방접종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루빨리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어서 어 생활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제가 맞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독일은 화이자가 3주에서 6주 사이에 2차 접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5주에서 6주 사이, 아마 6주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예약한 그 날짜를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때 2차 접종을 맞으러 갈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행운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